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출발 <웃음> 미안 소녀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가냐고 강화도 갑니다 그냥 큰오더라고 그렇 하잖아로 작년에는 거의 매주 이제 강원도 쪽으로 투어를 갔었던 것 같아요 계속 와인딩 타는 투어를 다녔는데 올해 들어갔고는 뭐 와인딩 타고 이런 걸잘안 하네 이게 왜 이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서킷 타고 뭐 인도 타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까지 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마이크를 좀더 이제 적극적으로 타는 거에 이제 심취했잖아요 팽오프를 배우고 서킷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공도에서 와인딩 타는 거를 그다지 즐기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강원도까지 갈 이유는 없어져 버렸어 지난주에 태백 서킷 다녀 왔고 다음 주에 영암 서킷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채린이 계속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칠 수는 없잖아요 조금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는 한타이밍 쉬어갑니다 지 음, 아침에 출근은 부캐가 125 가지고 출근 계속 하고 있고요 한 번씩 쏘고 싶을 때 SXR 탑니다 지난주에도 두 번이나 탔어요 평일에 탈 때는 영상 잘안 찍어요 영상 키고 있으면 불편해가지고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크루들이 <웃음> 보이자 그러면 제 첫마리가 뭐 타고 모여? 이제 한 명이 알라인티 그러면 전부 다 알라인티야 인도? 그러면 이제 각자 인도용을 빼고 나오는 거고 아..SXR이 그래서 약간씩 밀려 SXR은 사실은 알라인티 할때 타야 되는데 다른 크루들이 알라인티 타면 왠지 같이 알라인티 타고 싶거든 알라인티 최고 너무 재밌어 들다보니까 벌써 약속 장소 왔네 누가 와있나? 어, 아무도 안 와있네. 수위의 자켓 이쁘다. 메시야? 응. 아, 메시네. 아, 벨스타트야? 어, 응. 그래. 이쁘다. 음. 이쁘다 <웃음> 해줄게. 이게 가방이 깜찍한데? 가방, 아, 아 이거, 어제 겁나게 붙였는데 뭔가 되게 어설프게 붙었어요. <웃음> 근데 깜찍해. 덩이도받쳐주고 <웃음> 좋네요. 아 벨타프 메시 자켓 별로 안 이쁘게 봤는데 그거 이쁘다 그렇지 않아요? 리처드 형님도 어. 있어요 아 그래? 네. 어.. 어. 아이나 벨타프는 메시 자켓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저 이쁘네 근데 한여름에는 조금 더몇시가 많아야 될것 같은데 에이, 이거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어.. 보니까 딱 요계절용인 것 같은데? 왜 네, 방금 기름불이 떴네 뿌리던... 이뭔 개소리야! 아 그래? 아... 우리, 그러면 너 다시 갔다 와? <웃음> 천천히 저... 가고 있을요아 천천히 아, 아, 따라와. 오늘 아, 어, 우리가 뭐 경로우대 차원에서 <웃음> 기름 <기름볼빛이> 을때 기다렸지만 <웃음> 그, 어, 우리 형 저런 건앞다려그렇게 그러니까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저런 <웃음> 저런. 넣을 때 같이 넣지 앞에 있는 건 아니겠죠? 오, 어? 그, 앞에 왔네야뭐 벌써 따라왔어? 너 기름 3천 원 어찌 넣었지? <웃음> 어... 물갔먹어 먹고 는데야 <웃음> <웃음> 이거 뭐어 관우가 술이 식기 전에 제가 <웃음> 돌아오겠습니다 <웃음> 했다는 그고사 생각나는데 아 마을아 존나 걸걸하네 옛날하고 처음이네 그게 <웃음> 좀더 크나요? <웃음> 어, 어 그렇게 안해도 존나 걸걸해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 좀 부드러웠는데 그 맛은 없어졌어요 둥둥둥둥하는 그런건 없어졌어 어 <웃음> 거칠어졌어 요 조심으로 돌아가야지 펭운프보다 린인이 빠르다 와, 타인키로 말... 하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 안 오다가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 타이어의 믿음이 없어졌어 <웃음> <응. 웃음> 전꽉안누어 미쳤어 뭐였지 방금? <웃음> 아, 또라이나 어? 송무 대교는 이제 우회전인 좌회전인가? 오오른쪽가도와쪽 같아 왼쪽갈시죠와쪽왼쪽 와이쪽 와쪽 <웃음> <웃음> <웃음> 이쪽도 그고 저쪽도 그고 어, 하지 마. 그냥 어디로 야, 가라고 뭐, 해줘. 결정해서 어. 얘기할게. 어. 그냥 서로 보내 뻔했다. 지 친구가 유명 유튜버 그냥 보였을 다 아유, 뭐 유명하기도 아는데, 유명할 수 있을 뻔했다. 이번에 <웃음> <웃음> 한방에 공중파 뉴스 나올 뻔했다. 삼머리에서 <웃음> 길도 없는데 직진한 유튜버.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웃음> 당신의 선백은 <선택을> 직진. <웃음> <웃음> <웃음> 아, 이렇게 탄산히 달려도 되게 좋다. 응. 음. 여유로운 라이딩. 아, 풍경 좋아. 순간적으로. 아우, 존나 좋네, 그럴 것 같아. <웃음> <웃음>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웃음> 결혼했잖아 결을했다는 <웃음> 거죠 지금은 편집 시간 지났대아 그렇구나 어, 딱 보니까 지금 아니잖아 와, <웃음> <웃음> <웃음> 이제는 다 알아 어? 어, 언제 아, 찍고 네. 있는지 언제 끄고 있는지 다 아네 이런 기대는 의미 없잖아요 그랬는데 다음 주에 봤더니 이 말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 <웃음> 알맥기 안녕 날씨도 좋은데 더 밑에 바닷가로 가실래요? 어 좋지 니가 좀장절래어 우리 해적장 거기도 바람이 더 아파 와서 아니면 올라오시면 될것 같아 응, 그러지 여긴 뭐야 무슨 와여기 어, 예쁘다 소개팅하는 어, 뭐 탑뿌리 뭐내 소개팅? 갑자기 흑뿌리 하라고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소개팅는거죠 거 아, 요즘은 어플로 만나. 일날처럼 소개팅 이런 거. 그때 만나면. 너 요즘은 어플로 서로 이렇게 얼굴 확인하고. 어 그래, 그럼 좀 만나볼 때. 형저안 만나봐서요. 자꾸 나를 그런 식으로 훅 보내려고 하지 마. 어, 이것도 신문에 안 넘어오는구만. 산정 수정 다겪었는데이정도에 넘어갈 내가 아니야. <웃음> 아우, 자취담은 넘어갈 뻔 했다. 아우, 긴장하지. 그냥 이렇게 그냥 성모도한 바퀴 휙 돌아버리네. 성모도 일죠 성투어. 카페, 섬 아, 왜 여기 이제 아 <웃음> 와본 곳으로. 아, 나를 보고 있어? 추구 때 와본 곳으로 어떻게 되는구나. <웃음> <웃음> 할수 있어 예전야 그지? 어 맞아요 여기 좋아 그냥 고이너 자리 네. 그고 어, 자리 네, 있으니까 이제 될것 같아 <웃음> 어서 다아나 해야 시간이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시간이네. 들어가세요. 아, 조심히 들어가라. 네. 한줄푹 쉬고 그다음 조절 방, 방 찾아볼게요. 영서 빡세게 타자. 네. 들어가세요. 영업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아, 어, 어이형. 너무 즐거워서 팔이야. 같이 가면 좋겠는데. 형수님 생신이라 참 뭐라고. 강렬을 어. 못하겠네. 네 마음껏 가져가 줄게요 <웃음> 네. 조심히 가. 네, 살잘 가세요. 네. 한 7리터 들어갈라나? 7점 7리터로 한1 4 5 k g 탔으니까, 뭐 리터 1 5 k g 뭐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옷처럼 여유로운 라이딩하고 커피 마시고 얘기 많이 하고 그글치 천천히 달리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딱 아, 알라인티로 알라인티스럽게 탄 하루였네요. 알라인티에 어울리는 라이딩을 한 하루였습니다. 알라인티 정모를 할 거예요. 7월 2일이고 알라인티 타시는 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달리시자고요. 지난주에 태백에서 서킷 하고 다음주에 영암서킷 퍼스크바나 트랙데이 갑니다 타백에서 송라이더가 나보다 이제 4초나 빨랐거든요 영암은 제가 먼저 한번 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다 송라이더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도 시절이 워낙 좋으니까 제가 얼마나 길을 줄여서 탈수 있는지를 한번 그러면 다음주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일곱 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쫄렌쫄렌 소리아빠였습니다. 빠이